뭐든지 월샷하는 남자 월샷매입니다! 참! 아! 오늘은 이 아름다운 여성분 두 분과 함께 <웃음> 초코우유와 딸기우유를 그냥 월샷을 안 하고 맞춰볼 거예요. 오늘 기대되시죠? 예! 야! 저는 레즈비한 유튜버 빠삐용이고요. 리로거 민소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가워요! <웃음> 오늘 제가 이제 사회자로 왔났는데 가뭘할 거냐면 맛을 맞출 거예요. 맞아. 맞아. 맞아. <웃음> 이게 브랜드를 맞출 거예요. 맞아. 맞못 맞춘다. 인정. 어, 인 이쪽, 이쪽은 딸기. 보이시? 여기 딸기. 네 이쪽은 이쪽은 초코우유. 초코. 딸기. 초코. 초코 딸기. 초코 바나나? <웃음> 초코 <웃음> 딸기 바딸 바나... <웃음> 바나나 먹네. 소나님 비용님 비에서 피나올듯. 인 <웃음> 인정. 인정. <웃음> I 이바 l l 바위 I go. I g 그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거야 좀. 이긴 사람 go. 가위바 I g 가위바 o I g 가 I go. 저! 저 o I go. 다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안 그러면 못 먹잖아. 아 맞네. 아, 맞네 아, 네, 맞죠, 맞죠? 맞죠? <웃음> 자 오늘만 뜯어줘. 자첫 번째 이거 드릴게요. 아첫 번째 여기. 이거 이거 네 먹고 뭐, 뭔지 맞히면 돼.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왜? 왜? 일단 아 이거 엄청 흔한 거 아니에요? 아, 잠깐만. 그런가? 어차피 눈 가리면 아, 청자에게 물어보자. 자 근데 저,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맞출 수 있나? 맞출 수 있나? 저술은 안돼가려는데 어떻게 카메라 잘 봐? 아 여기 있는지 안 보여? 아, 아 여기 있는지 알지 어. 아아아아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몇개 몰라요 안 <웃음> 보여요! 자, 진짜 이게 내 미래야 이게 안보이는다 안보여 아, 야지 진행이 안해 이게 한번 이렇게 때려봐 아니아니 나왜 때려! 나왜 때려! 나왜때보이지안보이지아안 보여! 이거 진짜, <웃음> 안 보여. 이거 진짜 안 <웃음> 저요. 아 맞다 맞다 맞다. 어 뭐, 뭐죠 뭐죠? 이거 맞지? 요거 요거 요거. 오케이. 그대, 네, 네. 난... 제가 우유가 뭐뭐 뭐 있는지는 알아? <웃음> 아 <웃음> 맞다. 우유 지금 오케이. 다른 목장, 빙그레, 서울, 서울, 서울 딸기. 매일 맛있는 이렇게 다섯 종류 있어요. 이거 저일 때못 맞춰요 여러분들. 나만 맞출 수 있다, 인정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이거 아는 있을 때 이거. 맞혀요? 네. 맞추... 맞추면 돼요? 아니 맞추거나 아니면 다음 거 다음에 맛보고맞춰도 되고. 어 다음 거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, 아니, 오케이. 일단 일단 뭐다고 얘기만 해도 요뭐 같아요 그러면? 일단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마셔리적 없던 음료 그 우유의 느낌이 나거든요. 네. 빙그레, 바른목장, 서울매일 맛있는 이렇게 있어요. 브랜드마다 다 음... 다르거든요. 맛 특징이. 오. 근데 그쵸? 이 맛은. 진짜로 뭐랄까 빙그레가 빙그레는 절대 아니에요 왠지 오오. 알아요? 빙그레는 진하거든요. 빙그레는 진한데 이거는 전형적인 지금 당장 입에 뭘 당장 쓰고 덫에서막막막 막막 미친듯이 뺀그 지금 그 상태예요. 음. 그래서 결론은 반은 목장이다. 예상 예상 예상이다. 예상이다. 어 요거 봐볼게요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네, 요거 봐볼게요. 아, 네. 네, 네. 뭐야! 나이 우유, 나 처음 맡아봐! 진짜 아, 레알 <웃음> 와, 이거 쩐다! <잔다. 웃음> 이거 저희때 틀렸어, 이거! 완전 자신감 넘쳐 흘러! 미쳤어, 아, 나 이거 진짜로. 오! 오! 오! 오! 이 우유는 네. 메일 우유입니다! 아, 메일 오. 우유? 메일. 네. 오케이, 메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킵 오케이, 킥! 소연이 고르시죠. 이거. 어 이거? 음. 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드릴게요. 네. 자. 오! 오. 이거다! 이거 그 단맛이 네. 완전 진하게 양을 네. 딱 찍어 오지고 질리는 부분으로어 들어 있어요 단맛이 리오누다가 일리가, 네. 일리가 있다. 네 일리가 있다. 리오누다가. 이거 아직까지 좋아요. 왜지 왜 저렇게 음인것 같아? 뭔가 하나는 맞췄을 것 같아. 자, 이제 다음 모유 드릴게요. 다음 모유 이거 선정하셨어요. 아 그거야 그거. 어 뭐야? 너왜 왜 똑같은 거 줬어? <웃음> <웃음> <뭐야>? <웃음> <맞지>? <웃음> 냄새가 나고 음 맛도 고급스러워요 느낌상 어좀 맛이 전체적으로 연합니다 어 저찐 진하지가 않아요 달달하지도 어 않고 달달하긴 한데 조금 달달해요 근데 방금 거는 되게 진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전에는 네! 어. 그이 전에는 진했는데 이거좀 약해요 좀 어, 연하다는 그런 느낌? 네네네 어, 이거는 서울우유입니다 어아 이거는 서울우유야? 어 네, 오케이 어 다마시면 곤란해요? 어? 좀 쩔겠는데? 자, 네. 다음 우유 드리겠습니다 불안합니다. 우와 대박 뭔데요 우와 진짜 왜, 어서... 처음 마셔본 느낌 리얼 이거 뜨였다 이거 지금 저기... 이제 뭐 남았지 <웃음> 우리 말할 거안 말한 거뭐 남았죠 아나 알겠어 나 이거 맞혔다 뭐? 이것은 파스텔너오오오 자첫 번째 오유부터 아배부다자일 번부터 5 번까지 확정 지어 주시면 돼요 답 답을 그래요? 네 처음 먹어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처음 먹어 본거 마지막 거 음, 파스텔은 마지에 목장 발른 첫... 목장 네네1번바른 목장 예? 네? 아이 마지막 게바른 목장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파스 마지막에 목장 네 그다음에 모르겠는데 기분 나는데?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잘어주세요어주세 끝났어. 끝났어! 끝났어! 보세요! 만나보세요! 자, 자, 1번! 뭐야? 이거 선택하신 자, 거예요. 1번이 바른 목장이데는맛 목장 맛있는 맛있는 맛바는 아 음. 목장 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 5번이 서울인데 마른 목장선택 아니 맛있잖아요네 맛있는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못 맞춰요 인정 <웃음> 이거 어, 진짜 이거 절대 못 맞춥니다 다 어... 똑같아 이거 다 똑같아 그냥 시 시험대...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마셔보세요 네? 시험때 답안지 밀렸은 거야 네 어... 뭐. 아니 하나씩 밀려와 가면... 가면...